再見来拜 안녕하세요 논장 성광수입니다 오늘 매경 창업 쇼에 지금 제가 출연하는데 토크쇼를 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어, 현장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이 오셨네요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제 토크쇼나 아니면은 상담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촬영하고 보여줄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사실 저는 이렇게 창업 박람회는 처음 와봅니다 제가 뭐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 노하우로 계속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창업 박람회나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오늘 처음 와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매경에서 저한테 이제 그 강의를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왔는데 어좀 신기하네요 여기는 이제 뻥튀기를 파네요 뻥튀기, 뻥튀기 창업? 이건 뭐지 민속과자? 뻥튀기도 창업을 하는거요 상아 <웃음> 무인결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력관리가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무인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네.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파이팅하세요. 네. 자, 제가 나오네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저 말고도 이제 유튜브 활동하는 창풀TV 장사건 프로,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장사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강의는 저지만, 내일도 강의를 하고, 또 창풀TV 강의를 하시는 것 같네요.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굳이 뭐 프랜차이즈를 받든 안 받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받기 전에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뻥튀기 창업은 좀 보여요 <웃음> 뻥튀기도 창업을 하나봐요 되게 신기해요 <웃음> 자 한번 응? 아 예. 며칠 보고 왔는데. 아 일대일 예, 상담 구사하신다고 했어. 아 예예. 지역에서 아 감사합니다. 아어 어디 네. 어디에서 온? 오신... 청주. 청주? 청주. 어 네. 청주에서 지금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는 세종시에서 라면집을 하다가 네. 그거는 접고 네. 청주에서 새로 오픈하려고 준비 중인데 음... 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음... 예, 팁 좀. 배우아 그러면 이따가. 이따가 상담하시면 네. 제가 자세하게 네.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 네.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수TV의 논장 성광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장사를 처음 이제 학교 앞에 조그만 터어 하나 빌려서 거기서 꽃이 장사부터 네. 했습니다